어? 애지 셀카 찍고 있네? 애지 무슨 셀카 찍어? 어? 너 어디다 쓸려고? you 자, 아이앤뿜뿜에서 우리 에지가 신청을 한 선물이 왔어요. 에지가 중지 거까지 했대. 중지 거까지? 음. 우와, 중지야 신나다 <웃음> 우와. 에지 <정말 귀여워. 웃음> 애지 중지, 에지 중지 같이 나온 거. 이거 봐. 아이고 이거 먹는 건 아니고. 아이고. 좋아좋아 좋은가보다 술을 더좋아하는 <웃음> 이거 <웃음> 먹는 거 아니에요? 어때? <웃음> 여기 보면? 애지야 고마워 선물 신청해줘서 응? 중지야 너 좋지? 애지랑 중지 같이 있어서 애지 땡큐 우리 다른 친구들도 i 이엠 뿜뿜 많이 이용해주세요 우리 거기서 만나자 친구들을